뭐 어떻게 해야 니가 인정해 지금 현재 이 생활이 니가 이해할 수 있나 스스로도 이해 못한다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열어야 신도 줄거 아니야 신은 니 보고 뭘 해달라는데 만나본 적 있어 신에서 가자 하면 너는 가야 돼 방법이 없다 <목소리> 몸은 괜찮아요? 많이 아플 건데. 아픈 건 없어요. 어, 어, 아픈 건 없어? 어. 아픈 건 없는데 이렇게 신도 잠을 자고 어, 조상은 앞을 쓰고 기운을 계속 눕힌다. 쉽게 말하면 어디가 아파서 병이 있어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응. 모든 기운이 우리가 먹구름 꼈다 하죠. 어, 죠 어. 그래서 먹구름 낀 것처럼 앞이 막막할 일이 자꾸 생기고 몸을 자꾸 눕힐 일이 생겨. 어. 그래서 2, 3년 전부터는 그게 좀 심하게 들어왔을 거고 워낙 송씨 부인을 보면 고집도 세다 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음, 자기가 또 외골수고 직성이 약간 남자 같아 외골수에다가 어 내가 해야 되면 끝까지 뭔가를 해 그러고 그동안은 살면서 자기가 부모한테는 아들 역할 어 뭔가 경제적이든 뭐든 기둥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인다 맞음 맞다고 대답을 해요 네. 네. 어. 네. <웃음> 어. 자기 마음도 알고 가야 되고 풀고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해서 온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제자는 분명하다 신감으로 이렇게 센데 이 기운에 젊었을 때는 네. 사람이 신이라는 건 운이야 그래서 부모한테 받을 복은 없지만 내가 그래도 뭔가 이루자 뭔가 생각을 하고 예감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다 보면 그거 안 이루어온 건 아니야 어. 20대 30대를 생각해봐 그지다 이루고 살았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어 근데 한방에 깨지고 인덕이 없으니 사람을 만나면 자꾸 돈이 나가고 근심을 안는 격이야 어. 그래서 다 퍼주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다 해주고 나니 나는 빈손이고 빈몸되고 음? 지쳤다 어 그래서 마흔 대 다섯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기운이 아까 이렇게 꺾어졌다 했잖아, 눕힌다. 벌써 이 기운이 완전히 눕히다 보니까 솔직히 삶의 의욕이 별로 없다. 어. 사라질 거는 같은데 자신이 지금 반은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청하게 됐어요, 어. 솔직히. 근데 이 포기하는 시간이 쉽게 말하면 지치기도 하고, 돈도 싫고, 사람도 싫고, 어. 다 싫은데 이 기운이 오랫동안 한 1년, 2년 자꾸 잠을 자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인지, 진짜 귀신 마음인지. 굉장히 네. 헷갈리기 시작하는 헷갈리, 거야. 헷갈리,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 3년 음. 전부터는 제가 밖에도 잘 나가고, 이제 30대까지는 20대 후반까지는 제가 그냥 좀잘 살아왔어요. 음. 남돈도 안 받고, 음.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잘좀 그렇게 했고, 근데 20대 후반부터는 조금 이렇게 환란이 들지. 계속 밑으로 이제 내려막기을 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정집을 아예 안 다녔는데 음.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 길을 이제 계속 다니게 되더라고요 음. 같이 다니니까 한 곳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가면 100군데를 가면 솔직히 97군데를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으니까 에이 에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계속 넘어가다가 한 곳에 가서 안 맞으니까 또 하게 되고 응. 하루에 여성국군데 가본 적도 있어요 응. 그렇게 하다가 30대 초반 정도 되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아 또지더라고 응. 이제 또 아까 그랬지? 자기 사주에 자기 사주를 알고 사는 사람은 없어? 그렇지 자기가 송식집에 이렇게 태어나고 싶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 원래 성격 같으면 쉽게 말하면 재물이든 명예든 그런 걸 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원래 욕심도 많고 뭘 일을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야. 아까 직성이 남자라 했지. 네. 그래서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니야. 네. 맞는 거는 끝까지. 누가 아니라 해도 밀어붙여. 어. 네. 그래서 일도 성공도 해보고 네. 남도 도와도 줘보고 다 했다. 네. 아그랬지 네. 젊음이 운이야. 네. 그러면 20대, 30대까지는 넘어져도 일이을 힘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살아와. 그때 돈줄때 어? 그건 네 잘라서 돈 벌었나. 네 노력해서 벌었나. 그러니 아버지 씹으려고 엄마 배불려서 이나라 태어날 때 송시가정 이때 대대로 빌던 집이고 칠성공주를 되게 센 집이고 중국줄로 이북줄로 내한테는 대감이 와 계셔 대감줄이 세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어, 내가 해놓으면 되지 그까지 뭔데 어, 안 되면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살았어 어. 근데 아까 그랬지 지금 현재 지금도 일하러 가면 되지 그게 마음대로 돼? 그렇게 깔끔하도 니가, 어, 니 지금 현재 이 생활이 니가 이해할 수 있나? 스스로도 이해 못한다. 아무리 아니라고 도망을 가봐도, 어. 근데 지금 현재는 신도 와 계시지만 그 사이에 조상이나 니가 신을 거부했던 만큼 아니라고 밀어냈던 만큼 허주들도 자꾸 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상문에 그 사자가 많이 왕내를 해. 어. 니가 자든 먹을 때는 쉽게 말하는 귀신밥을 먹고 잠을 자도 귀신잠을 자. 원래 이런 쪽에 있을 때는 불면증도 있고 잠을 아예 못 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 아, 네. 똑같지 않아. 꿈에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화경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돈을 치는 사람이 있고 니처럼 어, 이렇게 완전히 눕히는 사람이 있고 완전 아프게 해서 또 눕히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 네, 아픈 어, 없어다 네. 달라. 근데 니가 사주 역시 멀쩡한데. 네 성격에 네가 이러고 산다는 게 지금 이해가 돼?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수 없는 네가 그런 사람을 보며 미쳤다고 깨울러서 맞다 그렇게 해왔던 넌데 왜40 넘어서부터 원래 네가 37에는 이 신도 판단내고 조상도 잘 닦아서 길을 열고 가라 그랬다. 어.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계란을 발치기 해도 안 되니 잠시 돈을 꺾었을 때는 네 보고 깨우치라고 했던 거고 네 죽을까 봐 33부터 다시 일으켜서 어. 네가또 시작을 하는 만큼 인연도 주고 돈도 벌게끔 해줬다. 근데 서른아홉서부터는 또 바람이 든다. 자꾸 꿈에 주고, 무당집을 그만큼 다니면서 점을 쳐도, 니네 말대로 백 군데가 구십 일 군데 그렇다면 한번또껑이로 열어보지. 여유가 없으니까요. 어? 돈이 있어야지만 뚜껑을 열어보죠. 그러면 네가 그건 다핑계일 불가하다. 네가 그렇게 하려고 돈을 모아볼 기를 했나? 첫째는 네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니까 돈을 안 준다. 그것도 핑계야. 네가 하려고 마음은 있었어? 간절히 한번 진짜 신인지 귀신인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한번, 한번 만나나 보자 내가 진짜 그 길이라면 내 동생도 살리고 나도 살고 어? 만인간에 나처럼 믿는 사람이면서 도와줘주고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열어야 신도 줄거 아니야 근데 이게 42살, 3살부터는 신에서는 점점 뜨고 신은 사람한테 운이야 그다음 조상이 자꾸 앞을 쓰게 되고 신기가 있는데서 네 기운에서 이런 기운들이 따라들면 허주라지 어 자꾸 붙는 거야. 그래 너를 지키는 신이 를 보호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네한테 바깥에 좋은 기운, 희망적인 기운을 안 주고 죽지만 마라. 언젠가 되면 네가 어떻게 하면 네한테 굴복을 할까 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현재도 니가 긴가민가 하는 거지. 어? 뭐 어떻게 해야 니가 인정해. 시은니 네 보고 뭘 해달라는데? 만나본 적 있어? 그래서 올 작년에는 더 심하게 니한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부친 여래. 어? 그리고 아버지 형제 중에 좀 일찍 가신 분. 음, 여기는 송씨 가정이 남자들의 명이 조금 짧은 편이다. 대체적으로 명이 없어서 많이 빌든 집이야. 명달라고 물 떠놓고 많이 빌든 집이고 절에 불사 많이 하던 집이고 우리가 용왕 먹인다 하지. 용왕가서도 많이 방생하고 풀어 먹였던 집이다. 이 줄이 다 끊어지고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이 줄이 완전히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 너, 너나 네 형제가 있을 거 아니야. 한테는 받을 복이 조상의 공덕줄이야. 공덕을 복을 받을 줄이 너무 약하니 스스로 빌고 닦아서 네 복은 채워서 가라. 네가 빌은 만큼 네가 걱정하는 식구들은 또 챙겨주마. 하고 신은 기다렸는데 어디 가면 다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네도 답답한 거고 안 그래? 신이 뭐 때문에 네가 명이 없으니까 네 사주에는 복은 되게 많아. 그게 신돈이 많다고 신에 신한테 빌고 살고 위하고 살고 조상을 많이 위해 준 만큼 너한테 덕이 생기고 그게 복으로 돌아와. 제일 많이 신도 지키고 너희 조상도 너를 지키러 왔지만 아까 그러지 허주 이건 내 조상이 아니야 어 그러면서 너한테 벌써 원앙이 딱 차고 들어온 거야 어 그러면서 더 환란이 시작이 되기 시작해 어뭐 선신과 악신이 있고 좋은 너한테 좋은 힘을 주자고 오는 신이 있지만 그 틈을 네가 인정을 안 하고 몰라주니까 틈이 점점 벌어지지 우리가 뭐든 관리를 안 하며 그렇게 상한 만큼 다른 것들이 많이 차고 와 그 지금은 얘한테는 걔가 제일 많이 앞을 서 있다. 그러면 너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니까. 먹고 싶으면 그게 먹고 싶다 생각도 없다. 그냥 손이 갈 때가 더 많고. <웃음> 그게 신기하게 내가 어. 안 좋아하는 것도. 그렇지. 그게 예. 네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아... 그 순간순간에 빙이 같은 순간이야. 예, 그런 것도 제가 느꼈어요. 어. 왜냐하면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음. 자기가 안 좋아하는 것도 막. 먹게 적금 되고, 적금 어, 먹게 그게 귀신밥을 거... 먹는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제일 먼저 온게원하이 니한테 제일 먼저 와서 니를 딱 차고 들은 격이야. 이런 기운들이 니한테는 벌써 사자처럼 자꾸 니한테 기접하는 기접, 어? 잘때 꿈을 손몽을 주든, 니네 몸을 타든, 먹으면서 니네 몸을 타고, 자면서 니네 몸을 타고, 아까 그랬지, 귀찮다고. 눈에 보여도 머리는 해야 되는지 알지만 몸이 안 움직이게 니를 벌써 벌써 꽁꽁 묶고 있는 거야. 신을 받고 안 받고는 후자 문제고 첫째는 니가 살아야지. 사랑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조상이랑 허주랑 조상, 그 신명이랑 이렇게 갈림을 해서 신은 신대로 니를 도울 수 있게끔 조상은 조상대로 각자 자리에서 잘 가셔가지고 그 원정 다 풀어오고 니한테는 못다서 명만 주고 복만 줄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고, 허주는 떼서, 자기 집으로, 자기 가야 될 곳을 가야 돼. 그, 그래, 지금 이 새, 새 기운들이 니를 뱅뱅 감고 돌아. 그, 그래, 니는 소용돌이 어찌보면 갇힌 것 같아.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어, 이제 화만 더 돋구게 되는 거야. 그러고 너는 제자는 분명하다. 그래서 이 가리를 잘 하고, 어, 신에서 너한테 뭐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귀신이 와서 쉽게 말하면 조상이든 허주든 영이 와서 나를 이렇게 하는지는 판단이 나야 네가 또 생각을 하고 또 뭔가 모시든 우리가 위하려면 네가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생활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야 되고 하나씩 문을 열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 그러니 이제는 아까 그랬지 너한테는 뭔지 모르게 사자가 자꾸 왕래한다 그게 모친이 아파서 그런지 또 니한테도 알아 라고 계속 와 응. 그래서 이게 가리는 제대로 잡고 신에서 가자 하면 너는 가야 돼 방법이 없다 그만 버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버릴 건 버리고 새 출발을 하라는 해야 올해부터 알았지? 그래서 그게 힘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차례차례 찾아서 첫째는 니가 건강하고 응. 니가 바깥 생활에서 그래도 나 누구 잘 살았다 어? 한 번은 하고 가야지 이게 뭐냐 그래서 한번 다시 고민하고 길을 열어라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제자가 분명하고 신을 받아 모셔가지고 불리고 살아야 되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기운들이 너무 오랫동안 본인이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에는 조상과 신 그리고 허주 원앙이 들면서 신의 잠, 귀신 잠을 자게 되고 귀신 밥을 먹게 되는 현상을 하게 되고 본인도 지금 많이 지친 상태에서 진치, 지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길문을 신적이든 영적 길을좀 여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운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가리는 잡아서 신을 모시고 사는 게 본인이 살아가는 데 제일 안정적으로 보입니다